오우 잘하네. 대 네, cool. 자, 첫째 날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할 거예요. 이거 봐. 다리 건넌다. 이거 봐. 이거 봐. 설악대교, 설악대교. 약 300m 구측 방향입니다. 그 다음은 우회전입니다. 저기 배 보여, 결이 배. 여울이랑 왔었대. 여울이가 여울이가 야, 이 어렸을 때 샀던 탑전. 네아요이기는넌 응? 아니야. <웃음> 우와, 가 봐. 자, 저기야. 휴리야 이거 뭐 1분도 안. 야, 30초 타겠냐, 이거? 야, 이거 야, 홍콩 야, 홍콩에서 그거 2시가지에서 타는 거랑 거의 좋았네. <웃음> 야 <더 한대. 웃음> 결희야 일로 와봐 너 가야되는데 일로와 상현아 일로와 아 이걸로 이렇게 끄는 <웃음> 이렇게 끄는 요령이 이렇게 있네 와이어를 갈고리에 계속 끼고 정도 기... 아 이렇게 끄는거구나 끌어 끌어 이제 반이 반절 반절 반절 반절 반 반절 반절 반절 반 반절 반절 반절 반절 반절 반절 반절 반절 반절 반절 아골반 가야지 그절 반절 반절 반절 이 이렇게이야 음. 어, 아빠랑 기자땡겨이로 땡겨 기다 오잘하네 대코. 이제 물만 오면하다 거기서 잡아야 돼. 먹어. <웃음> 어? 너 때문에 요 짜장면집 찾느라고 한시간을왔잖네 그냥 그냥. 그 아까 물에 집에도 차될때 없었지 그 집에 이사 이사. 어, 차 차요 옆을 때문에 이. 물이 <웃음> 아, 어? 안 끓어요.